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절로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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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제 주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 때그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었음을 에스겔서 16장 1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실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그 염두에 두시고 그 그러한 계시의 역사를 펼쳐 오신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그 원시 시대라고 해도 되고 뭐 초기 시대라고 해도 되는데 그 씨앗의 형태에서도 그 완성될 세계의 그 내용을 함의해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니까첫출애굽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은 걸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음, 그, 호세아에게 이제, 그, 음료 고메라고 혼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 그거와 그 음료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애국 주님이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실 때, 새 언약으로 회복하실 때에도, 이제 그때도 이제, 첫출애굽을 고려해서 제출애국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부처럼 음란하게 살았는가. 뭐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 때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로서 그 뜻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호세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음력 고멜의 위치도 그렇고, 그 나중에 이제 그리 도 안에서 회복될 일들을 미리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언약에 열심히 특심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믿음을 그 내세울 수밖에 없죠. 언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실수를 해도 언약만 의지해야 되고, 늘뭐저 실패를 해도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나와야지. 내 과거의 뭐내 열심이나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용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혹이 이지만 그런 것은 언약에 순종한 것들을 보시고 나를 궁일그 언약 안에서 궁위를 여기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튼 에베소서 신약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33절의 내용을 보면 그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이름을 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해서 언약을 다 이루시고 회복해 가시는데 이제 그거 그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로서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나 사회 속에서 그 일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베드로 전서 우리가 봤지만 그 일을 이룰 때 모든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지금은 하도 근데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돼가지고 반쪽 복음만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살고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가족이 잘 되고 뭐 이런 무슨 뭐, 복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따르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로마서에서 뭐, 8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겐 축복이다이 말. 너무 좋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출애굽과 이제 재출애급을 염두에 두고 그 이, 저, 선지자에게 이런 게시적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 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이다. 그래서, 그, 이 호세아서 전체 머리말이 1장에서 3장이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 3장인데, 1장에서도 그 내용이 축약돼서 나왔고, 2장에서도 또, 그, 저, 16절 이하에 또 주님의 그, 어, 궁유리 1장 11절에서는 한 두목을 세워 가지고 회복해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궁유를 입지 못한 자, 에, 그런 자들을 이제 궁유를 베풀어 가지고 회복하신다. 주님의 주권주, 3장에서 이제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 그 이제 머릿말의 결론으로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1장 11절의 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 것들을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1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장 1절로 3절까지 다 봤잖아요. 1절에서는 또 이제 1절, 3장, 아, 이, 이, 1절에서는 그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1장에서 요, 말한 것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호세아가 또 기꺼이 에, 저기 그 말에 순종해 가고, 혼인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날 동안 같이 지내는데 이제 음부된 여인이 호세와 혼인해가지고는 이제 그 다시는 그 이제 더 이상 <웃음> 그 많은 날을 지내는 동안에는 어쨌든지 뭐뭐 뭐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날 후에 그들이 돌아올 곳이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4절,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도 뭐 저기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우리가 참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어거스틴이 참 그, 어, 뭐 교회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뭐, 김홍전 목사님이나, 뭐, 그렇게 그, 그 반열에 쓰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와 성전이 다 같은 분들이고, 주님의 공유이 아니면 살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이제 주님의 공유를 받고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런 걸 알면, 주님의 그, 그런 명령에 대해서, 죄인을 가까이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도 기꺼이 우리가 지난 그리스도의 오심 구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주일날 성탄 주일날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명령이 내려도 우리는 기꺼이 자원에서 즐겨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자, 특권이에요. 네, 죄인을 사랑하는 건, 죄인의 친구가 되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책임입니다. 그걸 회피해서는, 아, <웃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말하는 게 아직 어린아이든가, 아직 뭐 철부지 어린아이든가, 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든가, 둘중 하나예요. <웃음> 제가 그 세례 공부 준비하면서, 그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 총회 교육 그 재판국 교육국에서 나온 교재를 봤는데 그게 1982년 통합식에서 나온 책이에요. 거기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그, 그렇게 못살것 같은 내용을 아주 경건한 내용으로 그 담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늘 예배하기를 힘쓰, 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어, 잘 감당해야 된다. 성신, 어떻게 성신을 의지한다는 말 구체적으로는 잘안 나와있는데, 지금의 보수교단들도 그 말을 따르기가 참 어려울 상, 그런 정도의 그런 아주 경건한 말들이 저기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있었어요. 1982. 이건 지금 40년 40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40년 됐는데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그 말에 비추어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가? 그 생각해 보면 난 신자도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음. 진짜 근실하게 살아가시는 목사님들 보면 저는 목사도 아닌 것 같은 생각도 해보는데,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현금 신자로서 이렇게 저 성화를 이루면서 완성의 상태로 간다. 그것은 참참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이제 그야말로 저기 누구한테 넘길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무튼 그 지금 호세아서 3장 4절, 5절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예상하고 예언한 말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군,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랍 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그 하나님 여호와의 왕다윗을 구하고 마리레는 경유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마리레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몸인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때900 주전 그러니까 그그7 어, 0 0 750년 경 정도 되죠 750년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벌써 75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이. <웃음> 요 내용이 뭐 짧으니까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이상한 아,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와 붙어 있습니다. 이상한 명령이라는 건 뭐, 이제 뭐, 그, 그 음료와 혼인하라는 거죠. 음. 그 이유가,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인데 일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장차 어떻게 날 것, 나타날 것인지 호세아가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이킬 것입니다만 그 전에 많은 날 동안 왕, 군, 제사 또 주상 에보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입니다. 주상이나 드라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사나 에봇도 모세제도와 뭐 무관하지 않지만, 그 정신과는 무관한 제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나 에봇은 여러 보암의 죄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 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러 보암의 죄가? 그 인조된 기독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1년에 3차씩 뵙고, 100, 남자, 그, 가장이라면, 그, 뵙고, 이제, 그 앞에서 마땅한 이해를 다 취하는 것인데, 그걸 못 올라가게 하려고 정치적인 그 수단을 써가지고, 배델과 단에, 이제, 계단을 만들고, 못 내려가게 한 거죠. 편의를 제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굳이 뭐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뭡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그,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유사 유사 종교의 유사 종교. 여러보암의 죄는 유사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인본주의 유사 종교를 만든. 거. 본질에서 떠나게 한 거죠. <웃음> 그러 그러니까 제사나 에봇 이런 형식들도 사실은 그 정신을 알고 어그 취해야 하는데 이제 그 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다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오대제사가 그런 정신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의 의미를 두면 그것은 이제 이게 <웃음> 여러 보함의 그 죄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모범 해설, 제가 그때 교회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그 어떤 정신으로 영광송이나 성삼미송이나또 뭐 경배송이나 송영을 불러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특정, 우리 믿음에 아주 좋은 선생님께서 그걸 잘 알려주셨는데 그냥 와서 일주일을 그냥 그냥 벙벙하게 살다가 그냥 와가지고 형식만 처리면 사실은 우리도 여러 범에 죄에 미혹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내가 존재의 의미도 없고 당위도 없다. 존재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다. 그런 걸 알고 사실은 할 일을 하면서, 모든 의식에 참여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여러 보암의 죄에 휘둘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여러 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단과 베델의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성기게 했습니다. 단을 쌓고, 이제 금송아지, 성기게 한 거죠. 레위인과 비슷하지만 실제는 성전 제사장, 성전과 제사장을 세우는 정신을 허무는 보통 백성으로 돈만 뭐 뇌물만 주면 제사장을 그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 절기도 바, 바꾸고요. 겉 보기에는 성전 제사나 대제사장, 애복과 비슷하지만, 실은 성전과 제사장을 세우신 정신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니 주상도 많이 세우고, 드라빔. 이거 드라빔이 뭐, 우리가 라엘 사건에서 알잖아요. 이거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그 우상, 개인 우상, 그, 어떻게 휴대용, 휴대용 우상이죠. 휴대용 우상, 우상,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더욱 세웠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주님의 그 계시가 명료하고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이 제시되어 제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에 갇혀, 갇히여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세상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 땅에 그, 뭐 성막이나 성전 또, 이, 저기, 모든 형식을 저 제시해 주신 것은 하늘의 식양을 그 본따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공을 떠나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시공 속에서 넣어주시고 그 일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거기에 착념해서 살아가도록 한 거잖아요. 모든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에 거 거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님이 에덴에서 목표하려고 했던 것들을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개, 교회 생활 속에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관 존재로나 관계로 그,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기 번영에 대한 자기 행복에 대한 자기 쾌락에 자기 보람, 자아 실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정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섬긴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이 말이에요. 진짜 부지런히 그또 명백하게 그걸 바른 교훈을 따를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그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이제, 에 보이는 것에만 잡혀 있으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 거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음. 제사가 율법을 쫓는 척 하는 것이 었던 것처럼, 왕과 군도 다윗같이여와를섬긴게 아니라, 세상 군주처럼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그, 뭐,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밤에.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아서 세워진 왕들이 없어요. 남쪽 유다도 사실은 사위세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계보가 이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그 정신을 알고 제대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낼 존재들로서 그 왕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 중간중간에 이제 아사왕이라든가 여호사밭 왕이라든가 또 저기 요시아 왕 같은 그런 선왕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맛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에는 뭐 시드기야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 이 나라를 말아먹어 버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 일깨워 줘도 뭐 끄떡도 안 하고 그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르는 바다인지. 주님의 형식과 내용, 저 형식과 제도 속에는 있는데 내용은 아니고 내면은 아닌 거예요. 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목사 일을 하고, 또 뭐, 신학교 교수가 또 주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가르치고, 또 교회 장로가 주님이 세우시는 절차를 따라서 장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사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이게 아 이게 참 비참한 거지 고멜처럼 음부와 같이 사는 거와 똑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잖아요. 저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주님의 그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성격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있으면서 주변 나라의 그 전제 왕권들 잘 나가는 나라들 인류 초 인류 국가들 그 어떻게 보면 저걸 따라갈까?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역할이었는데 그, 그,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은 다 벗어버리고 예, 세상 나라를 따라가려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예,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예,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 나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뭐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그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말이지. 예, 그뭐 부동산 투자나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5장에서 7장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 가진 자들이. 곧 망하는데. 네. 아무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많은 날 동안 이전처럼 행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에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음분으로, 어, 그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부노를타던 고멜더로 호세아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행음하지 말라 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낼 텐데 그 상태가 물론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상태고 징계를 받는 상태입니다만 아울러서 여호와와 함께 지내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그말라이가뭐 주전 444년 경에 뭐 그때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계시도 끊기고 나라도 없고 그냥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뭐 뭐그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계속 그 바벨론 또 헬라 저, 저, 저,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배를 당하잖아. 그런, 그런 상태를 지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들이 보존되는 거죠. 저들이. 중간에 이제 마카비가 주전 165년경에 이제 헬라가 넷으로 갈라진, 갈라진 틈을 타가지고 독립 혁명을 버리는 일을 하지만 그래서 잠시 독립하는 것 같았지만 뭐 다시 이제 어 주전 63년 경에 로마에게 이제 완전히 먹히게 되죠. 일시적 일시적으로 회복했을 뿐이고 그 뒤에 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봉왕 헤롯 헤롯 가문이 다 지배를 해서 이제 AD 70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거기 그그그 그, 그 집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오셔가지고 회복하시고 또 그게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구국적으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실 수 있는 거를 우리 같은 모자라는 인생들을 불러다가 죄인인 인생들을 불러다가 참여시키고 영광을 주시고 흉내만 내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죄의 것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관, 존재나 관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지 개인적인 뭐 일을 해도 그그큰 굴레 안에서 개인이에요. 아무튼 그 이제 그 그걸 기다리는 동안 그걸. <웃음>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포로로 지내게 될 텐데 그 상태가 물론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상태고 이 징계를 받는 상태입니다만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여호와께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돌아올 처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만, 바벨로니아의 그, 그 발강가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만, 성전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포로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꼭 저기 그 그늘에 앉은 갈릴리 지역에 그늘에 앉은 자들. 스블론, 이사갈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던 자들이 보궁을 먼저 받는 거하고 원리적으로 는 비슷해요. 예.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어, 간 다니엘이 포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제국의 포로에 불과했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강가에서 쉬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나타냈지만 137편에 보면 그러나 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 같았지만 에스겔서 37장처럼 에그 마른 뼈다이 같은 그런 인생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곧 마른 뼈에 생기가 불게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이미 이제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파 그 이사야서 아, 55장 8절 이하의 그 나올 때 11절까지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신실한 거죠. 우리가 제일 믿을 만한 것이 오직 성경을 믿을 만하고, 다를 만하죠. 전파된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포로에서 돌아오지는 않지만, 많이들 제국에 동화돼 이방인처럼 살, 살 것입니다만. 그러나, 선제의 말씀을 듣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입니다. 사실 돌이키, 돌이켜서 온, 어, 저기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간 사람들에 비하면 뭐 훨씬 적죠. 다니엘이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번 기도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벗어난 이들은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질 날을 바라며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입니다. 실은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의 나라, 뜨인 돌이 이루어지는 태산을 바라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 그렇, 분명히 금, 금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저기,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 산돌로, 산돌에 의해서 그,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 보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뭐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니까 그걸 다 내다 보시고 어, 다니엘에게 그걸 그 보여주시고 해석해 한 거죠. <웃음> 이것이 바로 어, 이제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제국을 바라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평생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경외하며 그분,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웃음>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 신물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그이사야서그 28장 16절에 예언된 그리고 시편 118편에 예언된 말에 말이 응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예언됐던 그 말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꿈꾸며 바라봤던 그 세계 속에서 실체 속에서 살아가길 원했던 그런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음. 그리고 요한일서 그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경외하며 음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말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그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그 안에서 거룩한 사귐이 있다. 그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제 그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이게 명백한 겁니다. 뭐 그래도 이제 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뭐그 자기를 세우기를 바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세우기 바쁘면 그건 참아 불쌍한 거죠. 참, 참 불쌍한 거예요. 그이 실체 속에 있으면서 불쌍한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리가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된 존재인데 그런 거룩한 사귐이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에도 역대기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저 하나님, 뭐 옛날에 세티어를 보존하고 아브라함을 보존하고 유다의 후손을 보존하고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뭐이저 엘리야 시대 때도 7천에 남은 용사를 두셨는데, 그런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입은 자들이 보존돼서 쭉 나오고, 이 결국 저 예수님 오실 때그 신무원이나 안나,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 그 목자, 아,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진짜 받아야 될그바리새인들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안 영접하고. 이게 그 사람들처럼 그, 나름대로 그 종교적 열심을 낸 사람들도 없어요. 일생을 다 헌신해가지고 그랬는데, 주님한테는 화를 선언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그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좀 해보려고 그 성도들 위에 뭐 저기 나라 위에 무슨 뭐 대접받고 영광받으려고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강대에서 그런 말씀이 전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고 자기 꿈을 이루고 이런 강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말을 평생 듣고 살다 죽는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그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 행복, 영광, 기쁨 내가 다 그, 뭐, 호세아가 저 음료 고매를 사랑한 거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그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거는 우리가 생색을 낼게 전혀 아니다. 오직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 주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 도 안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을 보면. 그, 그래야지 이제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뭐, 불을 가지고 자랑하고, 지식 갖고 자랑하고. 참, 누추한 거죠. 비참한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이 히로에 락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신자 신자는 그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가도 뭐 눈알이 뽑혀도 혀가 뽑혀도 뭐 그냥 그렇게 죽어도 영광인 줄 알고 가는 거지. 불에 태워 죽 죽임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후손을 구하고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얼마나 놀라운 일. 기도하겠습니다. 네.